미안. 많이 춥지. 나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이불 안이 따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첫 해돋이는 오빠랑 꼭 보고 싶었어. 지금이 7시 44분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뜰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괜찮지 근데 집 근처 산이라서 사람들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왔네 애들도 보이고 평소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 올라오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사실 나도 평소엔 올라올 생각도 안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빠가 손잡고 이끌어줘서 같이 올수 있었던 것 같아 어? 오빠 얼굴에 땀나는 거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나... 때문에 그런거야? 잠깐만 여기 내가 닦아줄게 얼굴 가까이 대봐 응 음, 그렇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땀이 그렇게 나면서도 왜말 안했어? 내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조금 천천히 올라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해 뜨는 거 놓칠까봐? 그래서 서둘렀어? 괜찮은데 해 뜨는 거 좀 늦게 보면 어때? 중요한 건 오빠랑 같이 보는 거지 빨리 보는 게 아닌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마 괜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저기 봐, 저기 해 올라오나 보다 와... 사실 나 원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 거기다 이런데 자주 올라오지도 않고 근데 오늘 아침부터 오빠 깨워서 여기 온건한해 마지막 밤도 오빠랑 같이 있었고 그리고 새해 첫날 첫해도 오빠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1년의 마지막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을 같이 한다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도 오늘 오빠랑 처음으로 밤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회도 봐서 좋았어 내년에도 이렇게 볼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막 춥다고 안갈려는건 아니지? 내년에도 꼭 같이 봐줄 거지? 추운데 나 때문에 해부러 와서 몸 꽁꽁 얼었을 테니까 집에 가면 내가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해줄게. 음, 이제 내려가자.